남자이면서도 약간 가는 느낌의 선을 갖고 있는 음. 요새 선호하는 많이 그런 스타일이 되죠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뭐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는 듯한 충정 만화 캐릭터 어떻게 표현해도 잘 모르겠네 현실에서 남자들이 있을까요? 현실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주관은 없다는 게 항상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비행기사회과 송인수 원장입니다 보세요? 덴, 덴마 아시나? 덴마? 덴마나 <웃음> 마음의 소리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요새는 잘안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요 그 인기 웹툰의반 떨어지는 동거라는 거기 어. 웹툰 속 주인공들이 드라마 캐스팅에 얼마나 잘매칭되는지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가능하실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만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가능합니다 <웃음> 이게 사실은 작가분이 선을 그려서 만든 눈과 코이잖아요. <웃음> 사실은 잘 쌍꺼풀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도 잘 보이진 않아요. 진짜 정확하게 보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쌍꺼풀이 아주 커 보이진 않아요. 막 예를 들어 막 굵은 느낌의, 예를 들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자동 것이나 뭐 이렇게 약간 짙은 쌍꺼풀의 느낌은 아니고 남자이면서도 약간 가는 느낌의 선을 갖고 있는 요새 선호하는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커도 되게 어떡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렬이 좀된 듯한 느낌. 기본적인 얼굴 선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의 미남. 어떻게 현해될지 모르겠네요. 현실에도 <웃음> 남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도 있을 수 있겠죠. 주변엔 없다는 게 항상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어떤 분이 실제로 드라마의 패스팅대 맞춰주셨는데요. 네. 장기용 씨, 아, 지창, 지욱 씨, 이동욱 씨는 성형외과에 많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장기용 씨는 제가 잘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인 것 같고, 세 분이 아주 되게 특징이 아주 전혀 다른 스타일에 생기신 분들이긴 하네요. 첫 번째 장기용 씨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랑 좀 비슷한 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시원하게 생기신 스타일, 남자다운 스타일이 좀 강하신 것 같고요. 선도 그렇게 얇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창욱 씨는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들고 온 사진입니다. 특히 이제 코 눈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이고 지창욱 씨 얘기하면은 이제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독장한 스타일이고 이동욱 씨는 사실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죠. 뭐 되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사실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성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미남형이라고 볼수 있네요. 장기용 씨나 뭐 지창욱 씨나 이동욱 씨세분다 잘생기셨고 외모에 있어서는 다들 워너비가 될 만한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누가 돼도 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라는 건 사실 캐릭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외모에서 비슷한 것보다는 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장기용 씨가 조금 더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 이단 네. 캐릭터를 한번 해 네. 뭐 작가분이 그리신 의도는 일단 눈은 큰데 쌍꺼풀이 막 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는 눈코 같은 것도 뭐 아주 높은 느낌보다는 딱 그냥 떨어진 듯한 느낌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뭐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는 듯한 순정 만화 캐릭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감을 느낄 만한 캐릭터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뭐세분다 미인이시네요 일단은 신예은 씨는 굉장히 좀부양적인 미인에 가까운 느낌 단아하면서도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도 좀 있고 대신에 좀 차가운 느낌도 좀 있어요 김지원 씨는 사실은 이 눈도 가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워너비로 갖고 온 사진에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눈이 굉장히 크고 약간 서양스러운 위목비를 갖고 계시죠? 아까 말한 신예현 씨랑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 이거는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전반적인 교양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김지원 씨가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들 있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웹툰 캐릭터랑은 김지원 씨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예리 씨는 거스데이? 그 맞죠? 아이돌 네. 이혜리 씨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종합되면서 되게 좀 아까 말한 그런 캐릭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외모적으로는 사실 이혜리 씨가 웹툰에 나온 캐릭터랑 비슷한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뭐다 메인이시고 좋은데 신리 씨가 아까 말한 그런 모습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김지원 씨가 제일 멀어요 아까 말한 캐릭터에서는 어떤 배우가 실로했 지 우리가 단절어지는 동거 영상을 보여드리고 네. 말씀드릴게요. 일어났네요. 누구세요? 아, 아, 장경 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금이옵니다. 피신 놈이다. 안 믿는 눈치다. 절대 기절하면 안 아. 돼요. 아니 그냥 그냥 동거가 아니라 판타지가 아, 있는 그런. 공식어 이런 게 맞아요? 음, 뭐든 다. 어 비슷하네. 음, 장, 장경 씨 모델 출신 아니에요? 저자는 사람을 홀 헐림을 시켜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 네, 굿을 뺄 방법. 떨어진 아, 네, 이뭐꽤 아.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매칭은 잘한 것 같다. 장기 씨가 굉장히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이혜리 씨도 뭐 워낙에 연기 캐릭터 확실하시니까 그거에 비춰보면 외모 쪽은 조금 이혜리 씨가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뭐잘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컨텐츠는 성형외과 전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거니까요 그냥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